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재직 중인 박형순 교수입니다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보고 해주시던 말씀이 관찰력이 뛰어나다?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했던 게 만드는 거, 이렇게 만들고 움직이게 하고 뭐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계공학과 로봇 전공으로 하게 된것 같아요 좀더 사람한테 의미 있는 로봇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게 재활 로봇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을 했는데요 로봇 손은 움직이게 만들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는 게 힘든 거죠 근데 그거를 신통하게 로봇이 알아서 할수 있게 만든 거 그게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어,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는 거다 그거지 우리는 멋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예요.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일이면 로봇이 아니더라도 뭐든지 우리는 공부해서라도 한다.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. 제가 박사 3년차 때인가 그때 로봇을 연구하다가 그 박사학위 관둘라고 한 적이 있어요. 그때 이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90년대 중후반인데 주로 하는 핫한 테마가 뭐였냐면 로봇을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제어하는 거예요. 움직이는 거예요. 그게 그러니까 로봇이 빨리 움직여서 거기다 용접을 해야 자동차가 많이 생산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제어하는 거, 그걸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로 했는데 한번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을 0.1초 단축을 시켰어요. 저는 정말 뿌듯했고 어, 성과가 좋으니까 좀, 좀 논문도 내고 그랬는데 일반 할머니한테 너 뭐하니? 그래서 설명을 했죠. 한참 들으시더니 잘되면 그 노동자들 일자리 뺏는 거 아니야? 이러는 거예요. 저는 그생각 해본 적 없거든요. 내가 이걸 평생 해야 되나? 저는 로봇이 재밌어서 그냥 해왔는데 야 이거를 내가 인생을 벌고 할 일이 맞나?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어요 그때. 딱고 그 타이밍에 재활 로봇이라는 프로젝트가 생겨가지고 제가 의미를 두고 열심히 할수 있었죠.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들다고 느끼는 게요. 어 그때 상황에 주위 환경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 그때 순간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리고 내가 지금 히, 힘들고 막 고민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. 지금 뭐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소신 있게 가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한 명이라도 알아주면 그게 내 인생의 의미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위안 삼으면서 넘어가요. 운명적인 장소이다. 제가 여기 졸업할 때만 해도 아 이제 카이스트에 이제 있을 만큼 있었어. 나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펼치고 살 거야. 제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딱이 생각이 들었어요. 아 카이스트에 가서 나랑 비슷한 걸 하고 싶어하는 후배들한테 내가 와서 어. 나보다 젊은 나이에 내 정도 실력을 갖는 학생들을 20명 키워내면 사회에는 20배 이상 공헌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기로 오히려... 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경로를 결정을 하는 건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즐거운 거 하면서 살때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할수 있는 걸 찾기를 권유를 하고요 내가 만약에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뭐 만드는 거 좋아한다? 그러면 기계과가 그냥 답입니다. 왜냐하면 기계과에서는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걸 다뤄요. 모든 거라고 볼수 있고, 정말 재밌습니다. 나한테 직접적으로, 아니면 우리 가족한테 직접적으로 도움되는, 내가 그 도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람도 느낄 수 있고, 내가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만드는 거 좋아한다? 그러면 그냥 기계과로 오십시오.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, 음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. 저희 베이스 기타 치고요. 또 음악 되게 좋아하고요. 저는 그때로 돌아가면 음악 동아리에 들어가서 드럼을 배워서 정말 멋있게 치고 싶습니다.